No! Oh. 다음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호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정말 오랜만입니다. 제가 돌아왔습니다. 네, 아, 이렇게 이런 날이 올줄 몰랐는데요. 생각보다 빨리 온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빨리, 하루빨리 여러분들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어, 행복하게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멋있는 호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